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시작 단추를 눌러주시고 p o w e r 를 적어주시면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는 P만 써도 파워포인트가 바로 뜨지만 컴퓨터에 P로 시작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P를 써도 파워포인트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 P까지 적어주시면 완벽하게 파워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지만 매번 파워포인트를 실행할 때마다 파워 P를 적는 건 불편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작업표시줄에 파워포인트가 고정이 됩니다 이제는 파워피를 적지 않아도 작업표시줄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클릭만 하시면 실행이 됩니다 이제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해 주시고 화면에 제목과 부제목 칸이 있는데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해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홈 탭에 레이아웃이 있는데 레이아웃에서 빈 화면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홈부터 도움말까지 탭이 있는데 홈을 더블클릭해도 리본 메뉴가 숨겨지고 보이죠? 삽입 탭을 더블클릭해도 리본 메뉴가 보이고 숨겨지고 됩니다. 그래서 홈 탭부터 도움말 탭까지 더블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숨기기, 보이기가 실행됩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만약에 최근에 사용한 도형에 타원이 없다면 기본 도형에서 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Shift를 누르면 정확한 원이 그려지고 Shift를 손을 놓으시면 정확한 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같이 누른 채로 원을 그려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나오는데, 빈 공간을 클릭하면 도형 채우기, 도형 서식 탭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형을 클릭해야만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가 나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파랑 강조 1, 80% 더 밝게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안쪽에 조그만 원을 그릴 건데 조그만 원은 정확하게 각도를 계산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복사만 해서 대충 비슷한 모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너무 없으면 그릴 때 윗뚤빼뚤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도형을 드래그해서 타원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크기를 줄이면 정원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크게 드래그를 해서 타원 두개를 동시에 선택해주시고 상단에 맞춤, 가운데 맞춤, 다시 맞춤에서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타원 두개가 정확하게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상단에 타원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냥 대충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을 클릭해서 위치를 키보드 방향키로 조금씩 옮길 수 있습니다. 범위를 설정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복사를 해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키보드에 Shift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왼쪽에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Shift키로 두 개의 도형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화 그룹 해제를 해주시고 위의 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컨트롤 키를 눌러서 똑같은 자리에 복사를 해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쪽에서는 필요가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바깥쪽의 원은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클릭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채로 모서리 대각선 상하좌우에 있는 모서리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정확한 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흰색 원만 되는 위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 시프트로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 그룹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원들을 하나씩 선택해 주겠습니다. 실수로 잘못 선택했을 땐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두 선택했으면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에서는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초록색을 바꿔주겠습니다.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타원을 클릭해주시고 모두 선택됐다면 도형 채우기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색상이 여기 있는 테마 색이 원하는 색상이 아니라면 다른 채우기 색에서 표준에 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도형 윤곽선 없음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조그만 아이콘 모양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 없음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도형을 Shift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 표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도형 윤각선 없음의 왼쪽 아이콘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타원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나무 모양을 넣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나무색을 선택해주시고, 도형 윤곽선 옆에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 다시 이등변 삼각형을 클릭,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 없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삼각형을 위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모서리에서 줄이면 중앙을 기준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죠. 만약에 순서를 잘못 그려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서 갈색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됐다면 초록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다시 초록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눈사람을 그려주겠습니다. 타원으로 눈사람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일,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타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만약에 흰색 배경일 윤곽선 없음을 똑같이 실행할 거라면 아래 눈사람의 몸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서 서식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파란색 도형을 클릭하면 똑같이 흰색 배경일 윤곽선 없음이 됩니다. 삽입에서 도형, 문서도에서 응서도 저장 데이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 주시고, 회전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빨강, 윤곽선 없음으로 해 주시고, 적당히 위치를 맞춰 주겠습니다.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서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까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 클릭 근데 두 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해주시고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면 클릭 클릭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식 복사를 다시 눌러서 취소해 주시고 륜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원을 해주시고, 시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해주시고, 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만드신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 주황 도형 윤곽 선 없음 회전에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입 모양을 만들면 되죠. 사원에서 조그만 원을 만들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검정 텍스트 1, 도형 각선 없음 너무 작아서 복사가 힘들죠? 이럴 때는 화면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00%라고 있죠? 왼쪽에 확대 더하기를 눌러서 확대를 해주시면 크게 보이게 되겠죠 이제 커진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눕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세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이제 손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축소를 눌러 주겠습니다. 적당한 굵기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 눈각선 없음 회전으로 적당히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각형들을 그려주시면 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드시고 회전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면 되죠. 갈색을 선택하시고 홈탭에서 서식 복사를 더블클릭 파란색을 클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식 복사를 다시 눌러서 취소해 주시고 Shift를 눌러서 갈색만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 그룹 Ctrl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위치로 위치만 맞춰 주시면 되겠죠.